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모드는 터프한 남성 동료를 추가해주는 동료 모드예요. 모드를 설치하면 퀘스트 목록에 발파르와 만나는 것이 추가되어 맵 마커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영입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다른 동료 모드들보다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찾아가야 할 장소가 7천 개단이 있는 중간 부근이라는 점은 의욕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해당 장소는 걸어서 이동하기에 굉장히 멀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영입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보단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보면 지나가야하는 장소이므로 나중에 영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요. 발파르가 있는 지역에 도착하면 작은 텐트와 탈모어의 시체가 널려 있으며 동료로 영입을 하는 방법은 간단한 대화만 진행한다면 할수 있어요. 발빠르는 고유한 대사와 목소리를 갖고 있는 동료 모드이며 특별하게도 용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대사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표현까지 하기도 해요. 물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싫어하는 유저를 위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상호작용도 존재하며 외형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것도 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공타를 쓰고 있는 것과 등에 깃발을 달고 있는 것은 마치 산적같은 외형이라서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스카이림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발파르 역시 유저를 따라오는 AI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투 능력을 시험해보도록 할게요. 발파르는 싸움에서 용언을 섞어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공격이 가능하며 근접해 있는 적을 상대할 때는 양손 도끼를 활용해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공격력이 매우 강력하지만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느껴졌어요. 동료 관리 모드인 NFF를 발파르에게 적용해보니 문제없이 호환이 되었으며 다른 갑옷을 착용시키는 것도 잘 작동하네요. 다만 얼굴의 색상과 몸의 색상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요. 해당 모드는 에 e 버전으로 개발된 것이며 개인적으로 요청을 받아 SE 버전으로 포팅 작업을 하였고 ESP 파일까지 포팅을 해야하기 때문에 에리버전을 번역해주신 네이버카페 수인나무님의한글화를 덮어서 작업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나 추천하는 모드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